타일랜드 아무로 군입니다. 이제 오늘을부터는 어, 새로운 코너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름하여 아무로 군의 공방이라는 코너입니다. 가오짱과 아무로의 타일랜드 채널에서 뭐 다양한 영상이 올라가고 있죠. 뭐 거의 1년 쉬고 있다가 뭐 도중에 뭐 다시 시작한다라는 영상 올렸다가 또몇 개월 쉬다가 뭐 여러가지 것들이 일들이 많았는데 어 요즘에는 그래도 계속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 도공방코너 같은 경우도 촬영은 이것저것 많이 해놨어요. 기계 수리 하는 거라던가 뭐 새로운 거 만드는 거라던가 뭐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바쁘다 보니까 뭐다 핑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사업도 하고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어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음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어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아무로의 공방 코너를 하면서 첫번째를 이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 어쩌다보니까 이걸 됐어요 뭐 다른 것도 좀 촬영 해놓은게 되게 많지만 다 무시하고 이거를 첫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음, 이제 CNC를 만들 거예요.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CNC가 1,200, 1,200mm, 그러니까 1m 좀 넘죠. 어, 1,200, 1,200 정도를 가공할 수 있는 CNC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기도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작은 사이즈로 어,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직원들도 쓸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 편의상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한 그런 CNC를 아, 만들 겁니다. CNC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도면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대로 모양을 조각을 해주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축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로 나눕니다만, 아로야, 어, 안녕. <웃음>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나눕니다만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어, 모터가 달려 있고 그 모터를 이동을 해서 축이 이동하고 그 축에 달린 스피들 그러니까 뭐 드릴, 일종의 드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걸다 CNC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해야만 이제 CNC예요. CNC의 약자가 애초에 맨 처음에 C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numerical contro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로 어려운어 그런 것들이고 그냥 CNC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컴퓨터로 제어해서 뭔가를 축을 움직여서 조각을 한다라고 하면 다 CNC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 어떤 건 CNC, 어떤 건 CNC 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다 필요 없고. 컴퓨터로 제어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조각을 하는 건다 그냥 CNC라고 하시면 됩니다. 3D 프린터랑 비슷해요. 3D 프린터랑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3D 프린터는 아무것도 없는 면에서 적층을 해가면서 계속 쌓아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CNC는 재료를 가지고 깎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깎아나가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3D 프린터는 노즐에서 재료가 이렇게 나와서 녹혀서 그걸 갖다가 쌓아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CNC는 원래 있는 재료를 날로 깎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더 CNC는 가공물을 갖다가 단단한 가공물들을 깎아내기 때문에 더 힘이 많이 필요하고 더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느리지만 더 힘이 강하게끔 깎아 나가야 되는 그런 걸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고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냥 없는 곳에다가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필요하지 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이제 속도라던가 정밀도 위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정밀도 같은 경우도 CNC가, 뭐 상업용 CNC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뭐 아직까지는 3D 프린터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어쨌건 c 그 n c 와 3D 프린터의 차이점은 제가 어 영상 틈틈이 이렇게 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처음에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알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만 해가지고는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토대로 어 설명을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대략적인 구상하려고는 다 해놨어요 만드는 과정을 빠르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영상을 미리 이제 캡처를 해놨습니다. 영상을 캡처를 해놓고, 이제 10배속으로 지금 돌리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어, 형상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존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3D 프린터 제작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를 있었고, 기존에 설계도를 만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고, 제 입장에서요. 빠르고 간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Y 축을 만드는 중입니다. Y 축을 만드는데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품들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어그 볼스크류 볼스크류를 어, 길이가 볼스크류가 있는 부품들 중에 뭐 나름 가격도 있고 거기 그 딸리는 딸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볼스크류를 기준으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Y 축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만드는 것들은 이제 네마 23의 규격의 모터를 이제 가장 긴 모터에서 113mm짜리 그 모터를 그냥 치수를 따가지고 이제 3D 모델링으로 해서 보호관련된 어, 그 부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볼스크류를 서로 연결하는 부분들을 어 자 볼스크류를 앞뒤로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을 이제 그부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맞춰주고 있는 부분 중입니다. 이제 옆에 어, Y축에 이제 프로파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에, 프로파일을 3090짜리 에, 3090짜리로 옆으로 설치를 하고. 이제 Y 축도 똑같은 볼스크류와 모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어 이제 치수를 맞추고 있어요. Y 축은 모터가 이제 두 개로 들어가 가지고 어 움직이게 되고 X 축은 모터 하나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될 겁니다. 뭐겐트리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거를 모터를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Y축을 모터만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방식도 있고 어 모터를 저는 이제 두 개를 써 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각 축별로 LM 가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리니어 샤프트보다는 LM 가이드가 월등히 이제 직선도도 좋고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예, 저는 CNC는 무조건 l 렌가이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작은 걸 만들거나 큰걸 만들건 무조건 l 렌가이드는 이제 규격만 차이가 날 뿐, l 렌가이드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벨트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아, 결국은 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그냥 무조건 LM 가이드와 볼 스크류는 최소한 CNC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 그냥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구동축 방식으로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 다 틀리지만, 어, CNC만큼은 LM 가이드와 볼 스크류는 무조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그냥 러프하게 형태를 잡고 있는 건데, 음, Y축을 잡고, 지금 이제 가운데 실린더 모양이 뭐냐면은 이제 스핀들입니다 스핀들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 일종의 이제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에 날을 달아가지고 그스핀들을 움직여서 이제 가공물을 깎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80파이 제품을 어, 가지고 있었고요 어, 거기 이제 순행식으로 열을 식혀주는 방식입니다 x축을 만들다가 이제 z축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에, z축을 앞에 튀어나온 그 스피드를 부착하는 부분에 이제 보고 위치로는 또 잡고 나가야 될것 같아서 어, Z축을 먼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Z축 역시도 어, 가지고 있는 볼 스크류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에, 좀 쓸데없이 길어요 CNC 같은 경우는 높이가 그렇게 에, 높은 거는 뭐 특수 용도가 아니면 잘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볼 스크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지금 모든 거는 가지고 있는 부품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지금 작업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LM 가이드 지금 부착하고 있는데 LM 가이드 같은 경우에 어, 항상 이제 그 LM 가이드 블럭 지금 어, 화면에서는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저 부분이 4개씩 네한 라인에 2개씩 들어가서 총 4개씩 네 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지킨 도를딱 보장을 하게 되고 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4개를 사 상속 2개만 이렇게 한열에 한 하나씩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 한데 원래는 4개씩을 쓰는게 가장 좋습니다 4개 이상이죠 자그렇게 해서 어, Z축 음.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터는 동일하게 네마 23에 113mm 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모터 앞에 조그만 사각형 부분은 이제 예, 아답터입니다. 모터 부착하고 하는 아답터 그리고 이제 예, 프로파일 30 120 짜리 써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형상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저 부분 Z축이 예, 되게 중요해요 예, 저 부분을 30 120 짜리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더 튼튼하게 만들 어줄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 30120짜리 하나를 써가지고, 그렇게 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X축에다가도, 이제, LN 가이드 위아래로 두 개씩 지금 박아놓고, 블럭 네 개, 적용을 해놨죠. 모터를 지금 이제, 어, 아, 모터랑 볼 스크류를 이제 뒤쪽에다가 저렇게 했다가, 어, 좀 관리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에,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힘이 어, 움직일 때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메이트너스 뭐,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어, 나중에 다시 이제 뒤로 내립니다. 어요판 바닥 어, 네모난 판 같은 경우는 이제 z 축어 합치기 위한 어, 프레임이고요. 자, 저렇게 해서 어, 저런식으로 볼 스크류 블록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는데 에, 위쪽에서만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LN 가이드에 너무 의존적으로 움직이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LN 가이드에 좀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리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 최대한 이제 힘을 다 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Y축 X축 같은 경우에, 이제, 30120짜리 두 개를 겹쳐서, 더 두껍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저렇게, 쭉, 윙 둘러가지고, 블럭이랑, 볼스크류 블럭이랑 연결되도록 저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볼스크류 블럭, 그리고 앞에 LN 가이드 블럭 4개, 이렇게 해서 총 이제 5포인트의, 이동 블럭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어, 밑에, 네, 베이스, 쭉 깔아줍니다. 상공 120짜리를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깔았는데, 이제 애매하게 공간이 남았어요. 애매하게 이제 공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어, 맞춰서 깔려고 하다가, 아, 그냥, 다, 그냥 쭉, 다, 어, 상공 120짜리가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서 길이를 늘렸습니다. 자, 늘려가지고, 어, 위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을 어, 만드는 거는 다리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어, 3060짜리를 밑에 이제 베이스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에, 이제 밑에 그 6060으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6060으로 이제 교체를 한 이유는 뭐 튼튼하기도 튼튼하지만, 어, 저기 아래쪽 부분에 연결할 때, 에, 이제 브라켓을 쓰기가 6060짜리가 어,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리 길이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사람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바이패드라는 본 시스템인데, 뭐,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m 70으로 해서, 어, 높이를 잡고, 다리 길이를 어, 맞춰서 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강대 음, 추가로 달고요 저기다가 추가로 보강대를더 달아야 됩니다. CNC는 결국은 그 하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체가 튼튼하게 잡고 있어야 진동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 중요시하게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예, 600, 600 사이즈 정도의 가공모를, 예, 가공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600, 600 사이즈, 높이는 50 이렇게 해서, 어, 박스에서 대략적인 형태 잡아 봤구요. 음, 가공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넓죠? 어, 공간이, 이제 빈 공간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차후에 볼 스크롤랑 LN 가이드만 교체를 하면은 사이즈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 뭐, 후다닥 지나갔죠? <웃음> 어차피 이제 설계하는 과정은 천천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드시면은 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는 대략적으로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 은 빠져 있지만은 전체적인 치수라던가그 다음에 중요한 파츠들 들어가는 부분들 모터하고 볼 스크류, 레인 가이드 그것들은 이제 다 규격에 맞는 부분들로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집어 넣은 상태고요. 스핀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상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 배드 사이즈를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은 결국은 전체 공간을 차지하니까 를 조금 줄일지가 지금 살짝 고민중이긴 한데 뭐 그것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어, 실제 제작 들어가는 과정들 다 영상 녹화 해가지고 올릴 거니까요 어, 사용하는 보드는 마하라는 프로그램을 쓸수 있는 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예전에는 GBRL 이라는 이제 아두이노 기반의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사용하는 보드를 써서 CNC를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결국 사양이 좀 낮아요. 사양이 좀 낮고, 미니 CNC에서는 g b r 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GBR도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CNC의 뭐 표준처럼 사용하는 이제 마하라는, 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는 보드를, 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아까 이제 도면 작업하서 보여드렸던 네마이십의 예, 113mm 짜리 제품을 X, Y, Z 모두 적용을 했고요 어, 스피드 같은 경우는 1.5kg 짜리 예, 80파이 짜리 순행식으로 어, 고주파 스피드를 준비를 했고요 어, 대략적으로 어, 사양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네 일단은 음, 그 정도로 어, 준비를 하고 어,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하는 과정은 또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또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인 거 아시죠? 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